예, 안녕하세요. 유부가 세상 편한 정보방 기사 7차 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진행할 강의는 네트워크 보안, 네트워크 보안 쪽, 그, 제2장 네트워크 보안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시스템 쪽 보안을 했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아, 이번 차 시부터는 네트워크 보안을 할 건데, 첫 시간은 그 시스템과 동일하게 그 네트워크의 일반적인 지식들, 네트워크 시스템이라든지 네트워크 구조라든지 네트워크 프로토콜 이런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대로 제 1절은 네트워크 일반 그래서 다섯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SI 7 레이어, TCP IP, TCP 특징 및 구조, UDP 특징 및 구조, IP 특징 및 구조 이 다섯 가지 첫 번째로 이제 OSI 7 레이어 OSI 7 레이어, TCP IP는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드릴게요. 어떻게 강조를드리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정고 방기사에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됐던 주제입니다. 굉장히 네트워크 쪽 분야에서는 중요하고 그 더불어서 실제로 이 OSI (7A와 TCP/IP) 는그 네트워크 보안을 실무적으로 하실 때도 실무를 하실 때도 이 개념이 없는, 없는 만약에 없이 이제 업무를 하시면 그. 보안적 기술적 업무를 하실때 업무를 제대로 할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개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별표를 한몇 개를 쳐도 부족하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osi 7a 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서로 네트워크 간에 송신자와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 상의 송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약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 한국어로 얘기를 할때 한국어 문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언어상의 문법이 있는 것처럼 그 문법 규칙을 네트워크 상으로 정한 걸로 보시면 되고 그 OSI 7 레이어는 ISO에서 제정한 표준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그래서 총 7가지 계층으로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었고 각각의 계층이 현재 아래와 같이 물리계층부터 시작해서 응용계층까지 총7계층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준을 할 때는 두 가지의 표준이 있어요 그 뭐냐면 디지어 표준, 디팩토 표준 디지어 라는 거는 학술이나 연구 목적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준을 디지어, 목적, 디지어 표준이라고 하고 그, 디팩토 표준은 이제 산업계에서 나오는 그표준들이 디팩토로 하는데, OSI 7A는 디지에 해당된 학술이나 이제 그런 연구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표준으로 현재 사용이 되고, TCPIP는 똑같은 목적으로 나온 건데 사용되는데, 디팩토 산업계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표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OSI 7 a 어 각각의 레이어에 대한 특징, 그리고 각 레이어에서 얘기하고 그 연관되는 네트워크 장비, 각 레이어에서 해당하는 뭐 보안 이슈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교재에는 표현을 그그 거기에 다한 이거 잘 작성해서 여러분께 제공했으니까 그 책을 기반으로 그 학습을 철저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계층별 특징들 그뭐 실기 시험에서는. 이각 계층별에 대해서 상세 내용을 기술하는 문제들도 출제되니까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학습을 하십시오. 이제 두 번째, 이제 TCPIP. 말씀드린 대로 OS7A와 똑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똑같은 용, 똑같은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TCPIP는 이제 산업계 표준, 그, 디펙트 표준의 일종으로서 더 간단하게, 또 좀, 7개 계층이 아니라 5개에서 4개 계층으로 그 구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그, 지금, 뭐, 시험에서는 이 OS 7A와 TCPIP를 서로 매핑하는 해당하는 OS 7의 계층이 TCPIP의 어느 계층에 해당하는지 뭐 이런 식의 문제도 객관식으로 이제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매칭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각 계층별 특징이나 관련된 네트워크 장비나 보안 이슈들을 같이 잘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눈 내용이 TCP 특징 및 구조. TCP 특징 및 구조는 이 TCP IP에서 인터넷 레이어에 해당되는 그 프로토콜이 총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TCP와 UDP, 뭐 기타, 뭐 ICMP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중에서 이 TCP에 해당되는 내용을 지금 현재 다른 거고 TCP는 특징이 우선 종그 종단간 엔드투엔드 사이에 오류를 탐지하고 신뢰성 있는 연결을 제공해주는 그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네트워크 통신을 담당하는 프로토콜은 TCP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이거에 대한 그 특징을 설명한 건데 연결 지향형이고 바이트 스트림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내용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UDP 예, UDP 특징 및 구조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DP 특징 및 구조로서 TCP와 다르게 비연결형 데이터 그램, 그러니까 커넥션리스라는 거죠. 아까 이제 TCP는 커넥션이었고 그 그러니까 연결형. 그래서 데이터 그램 형태로 전달한다. 그 오버헤드를 최소하기 화 위해서 최소하는 네트워크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제 빠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의 네트워크 통신에서는 UDP 통신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대신 거기에 대해서는 이 네트워크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확실히 전달됐다는 걸 보장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비중요 뭐 표현을 한다면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UDP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UDP 프로토콜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네트워크 통신은 이제 게임 쪽에서 게임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네트워크 게임을 하다 보면 그 게임 캐릭터가 움직인 한 움직임들이 다 하나 하나의 그 네트워크의 그 패킷으로 날아가는데 그때 주로 이제 UDP 패킷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 패킷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덩치가 크거나 이걸 일일이 한 번씩 다 확인하게 되면 그 부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사실 이러한 UDP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UDP는 메시지를 세그먼트로 나누지 않고 블록 형태로 전송한다는 게큰 특징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흐름지어나 재전송 같은 기능이 없다, 커넥션 리스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 있는 전송이 보장이 안 된다, 여기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IP 특징 및 구조. 이 IP는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 중에서 그 비연결 지향의 데이터그림을 사용하고 있고 IP 하면 가장 익숙하게 아시는 게 IP 주소 뭐 이런 식의 개념 중에 해당되는데 IP 프로토콜에서 가지고 있는 어드레싱 기능 때문에 우리가 주소를 지정해서 서로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교재에서 제음그 자세한 내용들이나 그런 건데 있는데 그 IP 주소에 대한 내용은 따로 또 키워드가 있어서 그때 키워드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P 특징으로는 오류 검사나 추적을 제공하지 않고, best efforts 방법으로 전송을 한다. 지금까지 네트워크 보안, 우선 네트워크 일반에 대한 내용을 다뤘고요. 다음 시간에는 네트워크 일반 그 다음, 이제, 내용을 저희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어, 교육 들으시냐, 강의 들으시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